이거 어, 점프해! 물고기가! 물고기 점프한다고 봐봐! 와! 예! 거든요유한어주던구 어, 엔젤피시다. 와, 어, 이렇게 넓은 데다 키워야 되는데. 어, 진짜 조그마다, 새끼다, 완전. 새끼거쫑 어, 이거 아름답다. 와. 야, 이거 엄청 아름답다, 봐봐. 나 이게, 나 이게 배올 빨리 와, 빨리 진짜 봐. 화려하다. 와. 이거 봐. 야 그래. 이것도 청물고기 같은 거 아니야? 청고기와 아, 와. 와. 이거. 아빠. 멋있다. 새우새우. 이거 블랙이다. 새우 오 블랙이야. 어, 신기해. 아이는? 어, 블루 블루잖아 아, 루야 아니, 이름알그렇알파롱 알파롱이란 것도 있네. 어, 이거 봐. 자기 이거 봐. 얘네들 다 <놀람> 아니, 아니 지금 네. 집에 엔젤핏이 있는데 엔젤핏이랑 하나 드려 따로 놔야 되겠다 아나 이거 진짜 신기해 봐봐 펜더코리래 펜더 모양이래 강아지 같예 진짜로 강아지 같아요 이게 코리 종류에요? 그.. 코리에요? 어. 응오 되게 귀엽지? 모형 봐봐 발발 <웃음> 발발 와그 샷건이 엄청 많다 손 어, 얘네들, 얘네들 때려 움직이는 애들. 30kg, 왜 자라나, 우리 어요 네, 지금. 어, 형님. 형이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이 네. 네. 나이 거울이 나이 거울이 나이 거울이 네. 아, 여기, 얘는 얘가 딱덧대지잖아요 네. 네. 이것보다 네. 더이 새끼가 많이 나는 애로 클 거예요. 자, 밑에 게 거. 여기 채우도 있죠, 채우. 채우. 우 채우, 채우. 채우, 채우. 우 샤베트. 샤베트. 마클라투스는 지금 다큰 거예요. 까맣고, 빨갛고, 빨갛고, 빨갛고, 빨갛고 펌크지를 해주세요. 그런 네. 네. 그럼 물 나와요. 일단 무대로 바닥을 꽂으는게 아니라 손으로 입구를 막고요. 쭉쭉을 막고 그 다음에 바닥대는 가만히 있고 똥만 올라올 정도로 수리를 조절을 해주시면서 통구해주시는 거예요. 이 빵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진짜 뭐 새끼 물고기가 이렇게 하다가 나올 것 같으면 여기 막아주시면 소리 네. 안 통하니까 안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더 열어서 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네, 아. 위에 조금씩 진동 청소 아, 생각하시 이건,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관은 없어요 관이 없으면 청소가 불편해데 네.